안녕하세요 파이디의 파위아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여기 슈어에서 나온 에이오닉 50 무선 헤드폰인데요 이 에이오닉 무선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슈어에서 나온 어, 블루투스 이어폰 중에서 어, 프리미엄 라인이라고 할수 있겠죠 프리미엄 라인에 속하는 어, 그런 녀석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외관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브라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브라운을 선택을 했어요 제가 <웃음> 제 헤드폰을 보면 전부 다 블랙 밖에 없기 때문에 브라운을 선택했고요 어, 뭐, 별다른, 뭐, 외관적 특징은 없어요. 외관적 특징은 없는데, 여기에 뭐, 다, 다 있는 물리적 버튼이 있고요 물리 버튼이 있고, 물리 버튼, 여기 위아래, 여기, 그, 음량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요, 같은 경우는 블루투스 페어링 버튼이 있고요그 다음, 에 여기에 블루투스, 여기, 여기, 그,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에는 3.5mm 이어폰 단자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여기 안쪽에 보시면 L가 R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걸로 왼쪽으로는 구분할수 있고요. 뭐, 그거 외에도,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슈어 중에서도 굉장히 좋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슈어의 무선 이어폰이나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대음은, 뭐랄까. <웃음> 디자인이 상당히 좀 난해했거든요. 디자인이 상당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디자인이 상당히 조금 아재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어요. 조금 아재스러웠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번 거는 조금 그나마 디자인이 잘 뽑혔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디자인이 상당히 잘뽑고요 일단 여기 사양을 먼저 말씀드리겠죠. 사양을 먼저 말씀드리면, 다이나믹 네오디움 50mm 드라이브가 섭, 재가 되어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코덱 같은 경우에 LDAC, 그 다음에 AAC, 뭐, A, AAC, APTX, APTX HD, 뭐, 뭐 기타 등등, 이컴 칩셋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어 코덱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코덱을 지원함으로써 핸드폰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고음질 코덱을 지원하면서 이제 고음질 음원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외 차음감 같은 거설명했을 때는요 차음감 자체는 좋아요 차음감 자체는 좋은데 조금 무겁 무거,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무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목이 아프다라는 정도가 조금 있습니다. 뭐, 무게는, 그래도, 뭐, 요 근래 나온, 뭐, 애플의 그거보다는 좀, 애플의 프로 맥스보다는, 애플의 프로 맥스? 그거보다는 좀 가벼운 편에 속하긴 해요. 그 외에 이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5.0을 지원하고 있어서,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연, 잘 연결되는 편입니다. 뭐, 제가 지금 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대구의 아침에 정말 사람이 많은 그런 지하철역에서도 끊김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이제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그 노이즈캔슬링 기능이죠 노이즈캔슬링 기능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이 탑재가 되어있어요 액티브 노이즈캔슬링이 탑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이 뚫려져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뚫려져 있고 여기도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뭐 이게 마이크 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작, 작게 있는 마 적게 있는 요게 마이크 인지 아니면 뭐 어디가 마이크 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이즈캔슬링 만큼은 정말 좋아요 노이즈캔슬링 만큼은 정말 끝내주게 좋습니다 노이즈캔슬링 기능성만큼은 능 거의 뭐소니의소니의뭐 소니X에 소니의 뭐 소니 4000 뭐 사천보다 뭐 좋다 뭐 이런 말은 할수 없는데 뭐이건 개개인의 취향 차이니까 개개인의 취향 차이니까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수는 없는데 그래도 꽤나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의 그 정도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휴대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자면 휴대성은 솔직히 말해서 좀안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접히지도 않고 그냥 이게 돌아가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케이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넣고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케이스 굉장히 커요 지금 케이스가 저기 있어서 지금 들고 오진 못하지만 뭐 일단은 <웃음> 휴대성 면에서 상당히 조금 불편한 편이고요. 뭐 물론 밖에 외부에 서 사용할 때는 어차피 목에 걸고 다니니까 그런 점에서 뭐 딱히 상관은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딱히 크게 상관은 없었는데 다만 이제 멀리 여행 가거나 할때 조금 이제 공간 차지가 좀 심할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라고요. 급의 그 음지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음지 자체는 역시 슈어답게 깔끔한 소리를 냈어요. 깔끔한 소리를 듣, 들을 수 있었고 어 되게 깔끔했어요. 그냥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냥 뭐 어딘가 하나가 툭 튀거나 하지 않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뭐 그런 소리여 가지고 나름대로 좋게 좋게 들었습니다 뭐그 외에 LDAC 코덱까지 지원하니까뭐그럭저럭 나름대로 들을만한 소리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리의 파비앙이었고요 여기까지 슈어 에이오닉 50어 무선 헤드폰 리뷰였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